자 하이 구업 반갑습니다 아 11월 1일 목요일에 신규 영웅이 하나 나오네요 원초 큐작그 입니다 예 우리 원초 찬드라가 어... <웃음> 하여튼 그런 정도거든 예, 원초 큐작크도 약간 그 정도로 나오려나 어떨지 한번 살짝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원초 큐작그 필살기 한번 볼까 <웃음> 좋습니다. 어, 하여튼 일단 생긴 거는 정감 좀안 가요. 근데 네, 둘이 합쳐져가지고 원초에 마신되는 그 자석들. 어, 자, 우리 큐자크 선생님이, 어, 마신의 조력자. 개성이 마신대의 조력자입니다. 아, 대은 아니구나. 마신의 조력자입니다. 근데 마신대의 조력자가 될것 같아요. 서브에서 발동 가능하고, 어, 전투에 참가한 모든 적군의 치확, 치피를 30% 감소시키고, 일단 요것만 해도 좋다. 그죠? 치확, 치피 20% 30% 깎아내렸다. 그래요. 한, 그고 정도. 그 다음에 전투에 참가한 마신 종족 아군 영웅 한명당 마신 종족 아군 영웅의 공관이 4%씩 증가한다. 전투에 참가하니까 3명 참가되어 있을 거고, 4, 3, 12, 12%, 공관 12% 증가가 되겠네요. 어, 마신덱이 서브 영웅으로 채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예, 네, 있을 것 같아요. 왜냐면, 원초 찬드라는 기존의 찬드라가 이제 성물 만들어고 워낙 좋게 탄탄하게 하고 있어서 원초 찬드라까지 좀 들어갈 자리가 좀 없어 보인다면 원초 큐 자크는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. 자, 스킬 한번 볼게요. 트리플렉스 스트라이크, 다른 적군의 공격력 500% 관통 피해. 어? 단일 관, 오 그래? 이 선생님이? 마무르? 마무르 정도 딜 나오려나? 이 선생님? 야, 잠깐, 원초 찬드라랑 둘 있으면 원초 찬드라가 또관통을 올려주니까. 원조 찬드라, 원조큐작크이 또는 예능댁 하나 해야 되나? 물론 좋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, 어? 좋을지도 몰라. <웃음> 모르겠습니다. 모르겠고. 어쨌든, 단일 관통기가 있어요. 약간 마무리 같은 딜을 만약에 한다면 또 어떨란지. 자, 전체기가 있을 텐데, 데몬즈 아이. 모든 적군에게 공격력이 350% 피해를 주고 두탄 동안 치확을 100% 감소시킨다. 어, 삼성 기준이고, 일성일 때 어떨란지는 모르겠네요. 치확 감소. 전체를 치확 감소시킨다. 약간 방어적인 그런 스킬이 되겠고요. 어, 필살기 이블 온슬로트 단일 적군 약점 피해로 단일은 깔끔하게 딸 수가 있겠다.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. 아마 감속기 걸어놓고 때리면 될것 같네. 약점 피해는 디버프겠죠 이거? 음. 어, 라인업에는 근타르가 들어있습니다, 여러분. 근타르가 들어있다. 오, 중요한데. 그 외에 뭐 체릴이라든지, 어, 라다라든지. 태양신, 강모노라든지 어, 여름간드 누나 이런 정도가 되겠고 이 정도입니다. 내일 일단 뽑아서 한번 써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좋네요. 그 외에 업데이트 짤막하게 한번 보자면 소탕권 자동 사용 설정이 예, 추가가 된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어, 좋은 기능일 것 같아요. 행동력 물량,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좀, 좀 써지게, 어, 그런 느낌으로 보이고, 필살기 강화도 이제 툭툭툭툭툭 해서 한 방에 착하다 올릴 수 있고, 이래놓고 또 내가 일일이 누르면 여러분 얘기해주세요. 형그한 번에 돼? 이러면서, 아, 그랬나? 이러면서, <웃음> 어, 스킬 효과 차단 이펙트가 추가된다. 스킬 효과 차단 적용 시에 별도 이펙트가 추가된다고 합니다. 어, 표가 좀잘 나게 해주려고 그렇겠죠. 차단이 이게, 알다가도 언뜻 안되 이게 안 보일 때가 있어. 음. 그다음 게임 로그인 속도가 개선된다. 요런 거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 게임이 되게 초반 옛날 그대로 그대로 아직 남아있거든. 그래서 뭘 누르면 이렇게 술을 해? <웃음> 이게 되게 맨날 보는 거라서 그게 좀 빨리빨리 움직이면 좋겠다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. 타치가 안 먹게. 슈룩 홍 응? 이래 타치가 눌러진다 할까? 슈룩할 때 그다음부터 눌러지면 안 되냐. 아, 어, 제가 그렇게 성격 급한 스타일도, 약간 급한가? 약간 <웃음> 많이 급한 거 아니거든. 너무 급한 사람 많거든. 돌아볼 수 있어요. 우리 한국 사람들 특히. 자, 그 다음에 사다리, 사다리 타기 이벤트라든지 이런 좋은 이벤트들 많이 또 합니다. 뭐, 어, 우리 다 알고 다잘할 거죠? 사다리, 마스크록신 나오니까 두드리 패가지고. 또, 제어들 한 번, 샥, 샤라라라 오이구야, 지금 푸짐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. 그 다음에, 요게 조금, 새롭다, 그죠? 새로운 진보스, 타르미엘, 4대 천사 타르미엘 진보스입니다. 오, 근타르 외모다, 그죠? 근타르 얼굴. 어, 잘생겼다, 아. 자 얼마 또또 들이 패가지고 이제 샤 받아야지, 어, 받아야지. 스쿠아 보상도 또 누적해서 받는 거니까 이런 거는 다 받아주시고 교환하는 것들 특히 교환하는 거다 받아먹고 요요런거 있네. 어, 코스튬 있고요. 음, 좋다 좋다. 자, 요 정도가 되겠습니다. 뭐쏙 이렇게 막 내가 좋아좀 <웃음> 생긴 게 진짜. 어. 어쨌든 내일 원초의 파편 큐자크 뽑아서 한번 써보도록. 하겠습니다.